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 뷰티 라이프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브리즈번에 10년 조금 넘게 살면서 렌트를 한 노하우를 팁을 약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에서 바로 오셔가지고 렌트를 구하실 때 하우스보다는 타운하우스가 좀더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타운하우스에는 매니저가 상주에 있고 그 매니저가 매니저랑 얘기를 잘 한다면 서류를 까다롭게 뭐 작성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류에 들어갈 거는 여권과 그 다음에 기본으로 자기 페이슬립 인컴이 주당 얼만큼 받는지 여기는 인컴이 주당 페이 페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렌트집도 월세가 아니라 주세입니다. 주당 페이를 하는데요. 그 인컴 페이슬립과 그 다음에 또 호주에서 중요한 게 자기를 보증해 줄수 있는 친구 보증인이 두명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친구가 없으시면은 뭐 한국 분들은 이제 한국 교회, 교회 목사님이라던가 그런 분들한테 보증인으로 그 분들에게 부탁해서 그 연락처와 주소, 이메일 뭐그 정도 쓸수 있고요.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 호주 은행 뱅크 안에 나의 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왜냐하면 주인들은 이 사람이 매주 이 정해진 금액에 렌트비를 낼 능력이 되는지 그거를 우선은 제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호주 사람 중에서도 한주 일해서 한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저희 나라처럼 어, 뭐 100만 원을 벌었으면 은 30만 원만 쓰고 70만 원은 저축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답니다 주에 쓴 돈은 거의 다 쓴, 쓰는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 호주에서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페이슬립이 3개월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 3개월 동안 이 사람의 인컴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은 그거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은 매주 우리 집 우리 집 주세를 낼 능력이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만 컨택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그냥 어플라이를 하세요. 뭐 먼저 연락 오시는데 가셔도 되고 뭐 다른 데서 연락 올지 안 올지는 보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이번에 세 군데를 어플라이 했는데 한 군데만 됐어요. 딴 데는 뭐 연락도 아직도 없네요. 뭐 이미 저는 집을 이사했기 때문에 연락이 와도 늦었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 집을 빨리 구하고 싶으시면은 또 한가지 팁이 있다면 뭐 이제 처음 한국에서 호주 땅을 밟았을 때는 인맥도 별로 없고 어 인컴도 증명하기 힘들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 부동산 매니저에게 어 나는 1년치 한꺼번에 낼수 있다 그러면은 어, 그럼, 그러면 주인은 어차피 6개월 계약 아니면 1년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차권에 낼수 있다 하면, 아, 그냥 이 사람 괜찮다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연락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호주 사람 중에 이렇게 내 집을 렌트해놓고 렌트를 계속 낼 능력이 안 돼서 집을 진짜 험하게 쓰고 벽부 수고 이래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그집 고치고 하는 비용 주인은 보험을 들어났으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다 지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은 자기 생돈이 나가는 거죠 그동안 또 렌트비 못 받은 거뭐3개월치라든지 그거 밀린 데다가 집 고치는 것까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건 이제 재력이죠 재력을 이 사람이 우리 우리 집에 주세로 들어와서 주당 그 정해진 돈을 낼 수가 있는가 그걸 제일 잘 봅니다 그리고 호주도 약간 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를 알면 그 친구가 친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회사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인연의 끈을 많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냥 막몇 땅에 헤딩하듯이 이력서 여러 군데 넣는다고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어야 여기도 인맥 어 인맥이라고 하죠. 인맥이 있어야 회사도 잘 들어갈 수 있고 집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시는 분 중에 좀하이 그러니까 높은 직책에 있으시는 분을 아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회계사 아니면은 교회 목사님 프리스트 아니면은 은행 은행에 다니는 친구 뭐 높은 직책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아니면 변호사 의사 간호사 이런 친구분들을 아신다면은 그 친구분들을 집을 이제 렌트를 어플라이 할때 보증인으로 연락처를 딱 적어놓으면은 더이이 이 집을 어플라이한 사람한테 더 믿음이 가겠죠. 그런 것도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리고 제가 어 요, 요즘에 렌트 시세를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브리즈번은 시티가 중간에 있고요 시티와 사우스뱅크 시티 앞에 바로 사우스뱅크 그 유명한 맨 메이드 비치 인공 비치가 있는 사우스뱅크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북쪽 거기가 공항이 있죠 브리즈번 공항 그 다음에 시티 아래로 남쪽 한국분들은 남쪽을 선호하시는데요 한국분들은 남쪽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남쪽에 아시아, 중국, 타이완, 대만, 홍콩, 일본, 뭐 인도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아시안 슈퍼마켓이 많이 있고 아시안 식당? 식당이 식당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즈번은 북쪽에는 백인들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남쪽에 아시안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티는 워낙 비싸요. 워낙 비싸가지고 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학생 워킹으로 오셨다면은 시티에 시티에 뭐 일을 구하기도 쉽고 시티가 이제 상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워킹으로 왔을 때는 시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티에는 저 혼자 렌트를 하기 너무 버거우니까 그 쉐어를 했어요. 보통 시티 아파트를 하나 누가 렌트를 해서 마스터가 렌트를 하면은 방방마다 쉐어를 주고 거실에도 쉐어를 줍니다. 그래서 거실에도 매트리스를 깔고 자는 누군가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여자분과 방을 쉐어했고 키친은 공동으로 다 사용하고 욕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때 비용이 한 120불 정도 줬었던 것 같아요 방을 쉐어 했는데 그리고 지금의 시세는 남쪽은 제가 북쪽은 안살아서모르겠고요 남쪽은 아, 한국에서 이제 어머니가 자녀를 공부시키러 오실 때는 학교를 먼저 정하시고 그 근처에 집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아, 남쪽에 좋은 공립 학교를 몇개 명시해 드리자면 맥그리거, 와리갈, 할람벨, 스트레튼, 로버슨, 서니뱅크 힐스, 요새 또 부상하는 알제스터. 알제스는 학교가 작은데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반두개 있는 그런 조금 작은 학교 말이죠. 교장선생님이라던가 담임선생님이 좀더 이제 친화적으로 아이 하나하나 세세히 돌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런컨에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런컨 그 주변의 시세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같이 3베드룸, 2바스룸, 1가라지 타운하우스는 420불 정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약간 뭐 10불 높기도 하고 그거보다 10불 싸기도 한 데도 있어요. 요새 환율이 800원에 1불이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시는데 저는 그냥 쉽게 계산하려고 1,000원에 1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20불 정도면 42만원이죠. 주에. 그러면 42만원이면 한 달이면 42만원 곱박이 4하면 1680불이죠. 그러면 은 160만원 정도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가 집이 싸지가 않아요. 집집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물가가 비쌉니다. 싼 거는 이제 야채? 야채 가게에서 야채랑 과일 사는 게 제일 싼데 저희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물가 너무 비싼데 과일, 야채 가게에 가서 과일이나 야채는 이렇게 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보고 과일이나 야채나 많이 사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근데 네, 물가가 비싼 대신 임금이 적정 시급이 여기 이제 호주 법적으로 시급이 1시간에 21불에서 22불입니다. 저희 나라는 제가 듣기로는 맥도날드 시급이 1시간에 6,000원 이렇다고 들었는데 2 1불이2 1 0원 정도 되는 거죠. 420불이 부담되신다 하시면은 380불짜리 타운하우스도 칼람벨 쪽에 가시면 380불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이런, 남쪽 중에서도 주요 동네가, 왜 이렇게 주요 동네가, 이제, 뭐, 런콘 칼람베, 이런 식으로 있냐면, 거기 안에 조그만 상권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상권이래 봤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권 있죠. 빵가게 하나 있고, 슈퍼 하나 있고, 식당 뭐한몇개 있고, 그런 아파트 단지 내에 상권, 그정도의 사이즈의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이제 집들이 많이 있고 이제 집값이 상권이 더 넓어질수록 집값이 더 뛰겠죠. 음, 그래서 백화점이 있는 쇼핑센터 2층짜리 쇼핑센터가 있는데 가 이제 마운틴 그래비인데요 거기는 넝콘보다는 약간 집값이 비싸고 대신 집이 또 오래됐습니다. 렌트를 구하시면 지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리얼 에스테 닷컴이라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렌트 집에 광고가 나옵니다. 요, 요 웹페이지 하나를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 브리즈반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을 보시고 어, 어플라이 하고 싶다 하시면은 직접 인스펙션에 또 가야 합니다. 집을 보지 인스펙션을 하지 않고 집을 어플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플라이는 할수 없겠죠. 여기 오셔가지고 단기 뭐 단기 숙소 같은 거 구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킹으로 오시는 분들은 s u n b r i 컴 b a n c o m 이라고 거기 안에 보면 숙소 일자리 구하는 정보도 있고, 음어뭐 아기다 아기를 데리고 오신 엄마들 어머니들도 s u n b r i 컴 b a n c o m 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워킹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sunbriden.com에 들어가셔서 숙소에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 이제 뭐 쉐어 생을 구한다, 어, 집 렌트에 쉐어하실 분과 뭐 얼마 이렇게 써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분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품번호가 나와 있겠죠. 그냥 가서 집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음 이제 뭐 구두로 계약합니다. 워킹 비자 학생들은요. 제가 여태껏 호주 브리즈번에 살면서 이제 알게 됐던 팁들인데요. 이것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